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오늘은 현장학습날 우리 친구들이 현장학습을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현장학습 오니까 좋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네. 현장학습 왔을 때 길을 잃어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서연이 음, 제자리에 멈춰서 선생님을 기다려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 길을 잃어 혼자가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려야 해. 만약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때는 주변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들이나 경찰서, 소방서, 약국 등아동안전지킨집 표시가 있는 곳에 들어가 도움을 청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거나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거나 부모님과 아는 사이니까 데려다 준다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현장학습을 나온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무사히 잘 놀다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길을 잃었을 땐 제자리에서 기다려요.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싫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설빵을 모아오게 해볼까요? 네! 네. 출발, 구구. 우리 친구들이 모두들 재밌게 놀고 있네요. 야, 여기 있나? 많이 찾아서 1등해야지. <웃음> 잘안 보이는 곳에 많을 수 있어. <웃음> 멀리 가봐야겠다. <웃음> 어디? 저기 있나? 어? 구리야, 어디가? 구리가 솔방울을 많이 찾고 싶은 욕심에 멀리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웃음> 어떻게에이 <어떡해? 웃음> 참, <웃음> 어떡하지? 아, 맞다! 선생님이 길을 잃었을 땐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 <웃음> 자, 친구들과 선생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꼬마야, 왜 지금 여기 혼자 있니? 아, 친구들과 현자학습을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음. <웃음> 아, 그럼 지금 혼자 있는 거구나. 아저씨가 같이 친구들을 찾아줄까? 배고프면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어? 어 맛있는 거? 아, 아 지, 지, 싫어요. 안 먹을래요.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를 도와주라는 아저씨야. 싫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니라니까. 응? 어? 아, 도와주세요. 이런. 예. <웃음> 아유. 아... 큰일 날뻔했어. 선생님이 아무래도 날못 찾으시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하, 선생님이 말한 아동 안전 지킴이 지표시다. 저기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웃음> 어서 와요. 뭐 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길을 잃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구리요 안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래요? 아저씨가 선생님 찾아줄게요 아네 구리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선생님이 많이 걱정했어 모르는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니까 아저씨가 도망갔어요 그랬구나 낯선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아동 안전 지킨 집도 잘 기억해서 도움을 청하고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다음부터 절대 혼자 다니면 안돼 알겠지? 네 죄송해요 선생님 앞으로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마음을 안고 현장학습을 간날 보물찾기를 많이 찾으려는 바람에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구리 하지만 안전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걸잘 기억해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변의 도움도 잘 요청한 구리 우리 친구들도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여기가 어디지? 혼자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저씨랑 가자. 잠깐!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찾아준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요?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거나 귀여운 강아지를 보여주며 같이 놀러 가자고 한다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를 외쳐야 해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할 수 있죠? 만약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오시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좋아요. 주변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이나 가게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렇게 생긴 아동 안전 지킴이 표시가 붙은 가게는 안심하고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다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